제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아, 누구를 지키기 위한 신학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가 권위 또한 우리가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가 생각해보면 출애국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누구의 개념화도 누구를 통한 증명도 필요 없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개명을 명령하셨죠. 성경 어디에도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권위를 위해서 너의 형제에 대한 자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라는 가르침이 없을 뿐더러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또는 그 뜻에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누구의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인데요. 박경룡 박사나 김재준 박사 또더 멀리 있는 존 웨슬리나 또는 칼뱅이나 이런 분들이 신학적으로 후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 주, 주고, 주고 또 좋은 가이드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의 신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표현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것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학이 연구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연합도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정말 아름답게 볼수 있지만 나의 신학과 다른 것을 이단이라 고 규정하고 서로 정통이냐 아니냐 신정통이다 라고 어, 논쟁하면서 분열하는 것은 그리고 그 신학만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어, 서로 분열했던 것 아, 무엇이 다른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서로 분쟁하고 다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서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사랑받는자 동예렘 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엄밀히 말하면 장로교가 회개해야 하는 여섯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분열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학 이념의 분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신학 이념의 분열을 이야기하려면 미국의 신학 이념 분열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치 경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신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학은 정치 경제보다 그 영향 받은 역사가 더 긴데요. 어, 감리교, 성공회, 천주교도 있는데 굳이 장로교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2018년 한국 종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개신교 신자 수 967만여 명그 중에 예장 통합과 합동 그리고 백석 대신 이세 교단의 교인 수만 합쳐도 전체 개신교인 수의 61%에 달하는 69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된 교인이거나 또는 부풀려서 등록된 교인 수를 200만이라고 계산을 해도 전체 개신교 수의 5 1 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로교는 한국공교회의 시작교단이었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분열을 했던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뛰어나서 분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들었던 질문을 나누는 방식으로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본질인지를 살펴보므로써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들을 신학이념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인 시점인데요. 이때는 신사참배 강요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일제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시기입니다. 신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신사참배 반대로 서양성교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신학교육을 해오던 평양신학교가 폐교하고 한국인 신학자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하려는 조선신학교가 설립되는 상황이고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핵심인물인 박형룡 박사와 김재준 박사가 있고 두 학교는 정통보수와 자유주의 또는 진보주의라는 신학의 어체가 되는 학교가 됩니다. 죽산 박형룡 박사는 보수적인 신학교인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메이첸의 제자로 수학을 하셨고 1927년에는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추록성도들이 만든 고려신학교에서 초대교장으로 취임을 하셨었고 1948년에는 장로교 총회 직영신학교인 장로회신학교를 개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보수신앙, 정통보수의 수호자로 불리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보수신학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장공 김재준 박사는 일본 청산학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셨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와 웨스턴 신학교에서 정통보수 신학을 수학하신 후에 자유와 정통 사이에서 이성과 균형잡힌 신학으로서의 진보주의라는 자신만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개척하셨습니다. 한국 장로교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시고 정통보수로 통조림이 된 한국교회의 어딘가에 구멍을 내는 것을 자신의 소명 명으로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 노력으로 1940년에는 평양신학교와는 단절된 평양신학교와는 다른 신학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조선신학교를 개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신학 이견의 핵심은 성경이 또는 성서가 무어인가, 유어인가에 대한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의 차이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서의 축자 영감절과 완전 무호에 대한 비판주의 관점에서의 비판과 성경의 유기적 영감절과 북분 유호에 대한 정통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입장에서 성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한 하나님의 개시로서 기록자와 해석자 모두 성령에 의한 완전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서 무호를 주장한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이고 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뿐만이 아니라 과학과 역사 구원 모두 무호하다는 입장입니다 후자의 입장은 신학은 자유, 신앙은 보수라는 모토 아래 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비평을 추용하였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역사와 과학에는 유호하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는 무호하다 하나님은 성경의 무호함을 기하지 않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권위보다는 예수님의 권위가 더 상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자구에 연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옳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성경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등 비평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서 비평을 함에 있어서 신앙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역사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하느님의 계시를 규정하게 된다는 라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에 따라서 현재 인식 기준으로 현재 성서를 규정을 하면 인식의 기준을 뛰어넘는 실존 불가능한 존재나 또 사건을 부정하게 됐고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신비들을 이제 허설로 돌린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간섭을 불인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부정하게 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비판을 하는데요. 자유주의는 우선 이설과 인본주의다 그리고 신학과 교리에 염증난 자들의 반신학적인 경향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이후 첫 번째로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정서에 부합하고자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정통보수가 이성 중심으로 신조를 체계화하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그 근거들로 첫 번째로 독일관념론 그리고 성서의 비평학에 대한 신뢰, 고학의 발견, 기독교와 신학문과 조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김재준 박사의 비판은 성서의 축자연감설에 대한 비판인데요 축자와 영감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 자체를 우상화한 결과와 맞먹는다라고 보는 것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리적인 노예로 불릴만 하다라는 거고 이런 성서를 자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건한 태도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김재준 박사도 인정을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서는 좀더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은 성서의 사실에 의해서 영감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라 봅니다. 그러면 성서의 사실이란 뭐냐? 거기에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개시,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그 당시 문화의 형식을 통한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계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서의 사실을 결정한다라고 보죠. 그러면서 역사와 과학, 구원에 대해서 절대 무어를 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성경의 문자적 절대 무어를 기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죠. 이것에 대한 근거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불일치, 그리고 반복되는 것들 또 모순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실존적 해석학의 관점으로서 정통주의, 곧 교리를 통해서 신앙을 규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성경의 남용을 지적하고 교리를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절대 불변의 진리로 믿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회의 모습 이런 전, 전통주의자들의 모습을 불경건한 태도로 보고 있죠 정통주의에 대한 비판 그 첫째는 축자영감설에 대한 비판인데요. 성서는 무호하다는 그 신조에 대한 해석을 교리화한 것은 신학의 과도한 주권 행사이다 라고 비판하는 거죠. 둘째는 신학의 월권 행위에 대한 비판인데요. 교리와 신학을 혼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남용되고 있다는 라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한계인 판단 능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와 문자를 동일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신학으로 보고 다시 그것의 진리성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무오설에 성경의 권위를 두고 거기에 전생명을 걸기 때문에 한 가지 입장만 절대시해서 학문적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김재준 박사의 입장에서 성서 비평은 비판함으로써 성서 남용하는 것을 막고 개시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시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라 노력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인용한 논문은 김재준과 박형룡의 논쟁에서 나타난 신학적 배타성과 한국 신학의 과제로서의 비판신학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저자가 비판한 것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성서무호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서로 상의한 대답을 했다 그들의 비판은 서로의 입장에 따른 서로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가 무호하다는 고백에 대한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비판의 기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은 서로를 나누어지게 하는 파괴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성교사님들이 일제에 의해 추방당하면서 평양신학교는 사라지게 되고 성교사님들의 신학과의 단절을 선택한 조선신학교가 1940년 개교가 되고 그리고 1946년에는 신사참배 반대로 수감되었던 추록성도들이 평양신학교 계승이라는 명분으로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는 고려 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셨던 박형룡 박사가 총리의 인준 새로운 장로회 신학교를 개교함으로써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에 세개의 신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신학교의 분열은 곧새 교단의 출발을 의미하여서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측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1954년에 분리하게 되고 1953년에는 대한기독교장로회가 조선신학교를 중심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400여 개의 신학교가 존재하고 그 중에 57개가 인가를 받고 매년 7천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된다고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훈 교수가 밝힌 바 있습니다. 유명한 좀 알려진 신학교들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다른 통계인 2018년 한국종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단은 3 7 4개입니 그 중에 확인 가능한 교단이 126개로 조사됐습니다. 어, 다른 논문에서는 연합기관들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38개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총연합회 72개 교단, 한국교회연합회 31개 교단으로 모두 141개로 밝히고 있습니다. 각 연합회의 회원 교단들의 명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데요. 오늘날 한국 장로교의 시작은 다수의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어, 비롯되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에 대해서도 어, 비슷한 시점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장로교 분열, 신학이념의 분열의 핵심으로 프린스턴 신학교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 개교한 이래 1929년까지는 칼뱅주의의 교류적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신학교였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박경룡 박사의 스승이었던 메이 첸 교수가 있죠. 하지만 1900년대에 와서 현대주의 논쟁을 겪으면서 1929년을 기점으로는 과거의 구프린스턴 신학교와 자유주의를 수용한 신프린스턴 신학교로 구분되게 됩니다. 1910년대에 미국 장로교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을 겪으면서 근본주의가 승리하게 되고 옥의 신조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무엇성,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그리스도 부활, 기적들의 사실성들입니다. 1920년대에도 그 논쟁은 지속되고 1923년에 오면 은 청회가 1910년에 채택했던 옥의 신조를 재확인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오류로부터 지키심으로써 확실히 그들을 영감하시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셨다 둘째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고통을 당하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 중재를 하시면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있는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권능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인 1924년에는 현대주의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번 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어번 선언서의 내용은 총회가 발표한 다섯 가지 교리를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움직임들과 논쟁들의 결과 1929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회가 개편이 되고 또 자유주의를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1929년을 기점으로 국프린스턴 신학교와 신프린스턴 신학교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전자는 칼뱅주의의 교리적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유주의를 수용하여 고등비평과 여러가지 비평을 사용해서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이사회가 새로워짐에 따라 아, 메이체인 교수는 구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실제로 새로운 독립교단을 만들기까지 하죠 1716년에 첫 대회로 조직된 미국 장로교의 역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 조사해본 결과인데요 1996년까지 최소 7개의 미국 장로교 교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은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이념의 분열에 대해서 부족한 나눔을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분열의 또 다른 원인들인 지역 감정이나 또는 격권주의 또는 양적 성장이나 또는 유교 문화, 정치 이념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짧게 짧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